안녕 시작한 거예요렀어요 아. 안녕 안 나오지? 안녕, 오빛 들어오세요, 여러분 어디냐고요? 여기는 회사입니다 사무실이에요 오늘은 2021년 2월 12일 김정은 어린이의 생일날 생일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 이렇게 저의 생일을 맞이해서 브이앱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제가 해명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바로 바로. 앞에서 언니가 하지말라고 하는데 바로바로 하지마요? 진짜 하지마요? 안돼요? 알았어요 아, 너무 슬프다 사진에 비하인드가 있어요 하지만 근데 뭔지는 얘기 안해 아, 하지마라 그래서 안할게요 알겠어요 생일 축하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진짜로 감사해요. 작년에는 팬사인회가 있었어가지고 진짜 엄청 많은 분들에게 되게 직접적으로 축하를 되게 받았어가지고 엄청 행복한 생일이었는데 올해도 정말 멤버들 와 올해는 저 제가 어제 11시 조금 넘어서 이제 거실에서 소파에서 멤버들이랑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브 언니가 한 11시 15분쯤에 제일 축하합니다! 이러면서 케이크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언니! 이랬는데 진짜 저 진짜로 감동을 먹은 거예요 제가 왜냐면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이번 생일은 조금 뭔가 시국도 시국인지라 좀 뭔가 되게 잠잠이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되게 그렇게 들어와 버려가지고 되게 감동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감동을 먹어서 언니 뭐야? 이러면서 진짜 고맙다고 언니한테 막 이렇게 껴안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희진이가 부엌에서 언니 그럼 나도 지금 줄게 이러면서 하면서 쿠키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비비언니도 그럼 나도 지금 줄게 하면서 케이크를 이렇게 했지 뭐예요 그래서 거기 사진 속에 있는 편지가 희진이 것만 아니라 이부언니 것도 있답니다 여러분 거기에 그 밑에 있는 편지지는 이부언니 거예요 그리고 침대에 가니까 비비언니가 침대에 편지를 써놨더라고요 제가 더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음 지금 밖에서 애들이 케이크를 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해피해피 <웃음> 근데 이거 팬미 언니들이 써달라고 해서 <웃음> 오 이쁘다 <웃음> 어, 언니 <웃음> 아니 이거 이거 얘는 어디 쓰던거라 그 케이크를 언니가 그랬어요 언니가 뭐지 이거 네. 가져가서 먹으려고 하니까 아. 아 이거 먹지말라고 네. <웃음> <웃음> <웃음> 네. 내일 부에 가져가서 해 이러고 이것도 가져가서 하라고 보여주라고 그리고 그럼 비비언니가 먹자 막, 이러면서 그럼 내가 이거 내일 가서 말해줄게 비비언니 괜찮아 이러면서 내가 네. <웃음> 그래가지고 비비언니거를 그날 현장에서 먹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걸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은언니의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 아, 여러분. 미진 어. 아, 어. 언니가 만들어준 건데. 나 이거 아까 먹었거든? 맛있습니다. 음, 하나씩 드세요. 어, 어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희진이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그 맛있다고, 이거 진짜 맛있다고. 그래서 희진이가 감동이라고. 사실 희진이의 요리 실력 되게 고장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니까, 네, 정말 <웃음>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요리가 엄청 많이 셨리요 베이킹을 많이 하는 네. 거같요 요즘에 희진이가. 그래, 그래서 희진이가 꼭 얘기나 했어요. 마들리 의심한다고 자기 실력을 한번 보여달라고 했어. 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안 먹어봤잖아. 이거요? 이거 안 먹어봤는데 언니가 만든 응. 케이크들은 다 먹어봤어. 맞 치즈 케이크도 요즘에 희진이가 만들거든요. 오케이. 근데 진짜 맛있어요 바 스크 치즈케이크인가? 맞아 맛있어 그러니까 뭔가 까맣게 위에 병돌을 병돌을 병돌? 아니 이거 되게 예 근데 맛있어요 이것도 거 맛있고 그리고 비비언니가 줬던 <웃음> 그래. 그 케이크도 진짜 맛있었고 언니는 일찍 자러 간다고 11시에 <웃음> 그때 막 해버려가지고 난 나, 나 졸리니까 그냥 지금 주고 잘게 <웃음> 이래가지데 <웃음> 고원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네. 감사해요 그리고 이거는 블록베리 식구분들이 준비해 주신 케이크입니다 그래서 원이 뭐 뿌염해야겠네 라고 아 빨리 가지 아, 마세요 <웃음> 아, 그때가 딱 그때다 그 계란 초밥 날아 맞아 어솔 <웃음> 언니 여진이, 이렇게 맞아. 내가 맞아 나도 진짜 많이 자랐었는데 그때 여진이 그때 한날 맞아요 네, 한번 먹어볼까? 어. 과연 이번이가 응? 이번이야. 아, 오케이. 근데 진짜 나나 나 솔직히 진짜 감동 먹었는데 나랑 나나 이번이나 진짜 표현하는 그게 방법을 모르잖아. 그래서 제가 언니 편지를 언니가 읽어보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언니한테 아 언니 이런 거는 가서 읽어야 돼. 그래서 내가 좀 이따가 침대에서 눈물 흘리면서 읽을게 응. 해서 읽었거든. 읽을 근데 진짜 울 뻔했어. 언니가 말을 너무 예쁘게 아, 하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아 진짜 막 아, 내가 언니한테 진짜 이렇게 카드 보여서 언니 너 시인이야 왜 이래 왜 언니 글써 진짜 언니 가사 쓰면 진짜 잘 쓰겠다 이러면서 내가 언니한테 그렇게 보내니까 언니가 뭐지 너를 생각하면 예쁜 말밖에 안 나와 막이러는 거야 느낌 앤트 그래서 내가 언니한테 언니 왜 그래 언니 어, 무슨 일 있어 그래서 막 그냥 둘이 서로 말로는 못하니까 이런데서 하는거다 이러면서 그냥 맞아 이러면서 고맙다고 진짜 네. 그랬어요 감동적이다 근데 진짜 너무 감동적이어서 진짜 좋았어요 너무 행복한 생일을 12시부터 아니 12시 전부터 보냈답니다 코모니도 네. 네. 거기서 생일 축하해요 <웃음> <웃음> <웃음> 케이크 전 옆에 넣어봤고 얘는 서 연속하게 나갔다가 생일 축하해요 <웃음> 너 신발 벗지 않고 에 비버할 때 이러면서 그래서 이번이가 계속 언니가 움직일 때마다 너 지금 자러 가? 맞아. 맞아. 너 어디 나가? <웃음> <웃음> <웃음> 그래왜저러 이러고 있는데 나도, 나도 나도 서프라이트를 위해서 <웃음> 아, 이다 계속 어디 갈 때마다 갑자기 이러는데 너 어디 가? 너, 너 지금 자러가? <웃음> 막 이랬어 <이러는 거야. 웃음> 그래서, <웃음> 아니 너 방에 들고 있는거야 이러면서 그래? 알겠어 <웃음> 이러더니 요 <웃음> 미역국! 미역국은 아침에 저번주에 엄마가 서울로 올라오셨는데 그거 냉동해서 엄마가 생일날에 먹으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비비언이랑 같이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엄마 생일에 리본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어머니 감사합니다 리본님 나눠주셔서. <웃음> <해린이가> 약간 모자? <웃음> 약간 어머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간 약간. 리본님 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제가 리비 데려가겠습니다. 저리가 어제는 내 이거 커팅 시간 한번 해줘. 아 맞아. 그래. 맞아. 커팅 시간 좀 그래. 그래. 그래. 좋아 좋아. <웃음> 아, 아, 이번니 케이크 한번 잘라봐요. 팡이거이 아, <웃음> <이보 언니 보고 웃음> 케이크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글씨가 예, 금그러가 있네요. 어그 보고, 아, 이거나내 네, 근데 케이크 진짜 이 그러니까 진짜 나 이거 예뻐 가지고. 이거 금가루야 뭐야 그냥 저거 떨어온다. 떨어고 금박지 같지. 그래도 일단 커팅식을 응. 해보습니다 오늘 응. 먹어도 뭐안좋게좀 이분이 감사해요. 스테이클립스 예쁘다. 아 진짜 예쁘다. 이런 거 맛있잖아. 진짜. 음. 오 예쁘다. 감사합니다. 오. 얘는 집 가져가서 먹자. 좋아요. 좋아요. 축하합니다 이달소 룰이 있어요 생일 12시 때가면 그 다음날 12시까지 미친 내가 계속 불러요 아니, 얼굴 볼 때마다 불러요 네. 합니 마주치면 노래 불러요 자 이제 포크란랑안녕 갑니다 정니 나. 우와 게임이 나 그리고 롤이 있었어 뭐, <웃음> 학생이면 어, 생일을 진리기로 먹어요 어. 맞아요 아, 근데 진짜 너무 좋은 거 같아 그리고 11월달? 11월달에 아, 그렇은한달 내내 내에. 어. 아니 그때 뭐지? 유뱅인가? 음. 어 거기서 언니들이 갑자기 맛있는 케이크를 사와주셔가지고 그때 딱 혜전이 생일이었거든요 그 날이 음. 그래가지고 같이 생일파티 했지 뭐예요? 네 음. 그리고 진짜 너무 맛있어 다 맛있는 케이크들만 다 팬분들이 다 주셔가지고 어. 어디서 그렇게 골라오시는지 정말 맞아요 너무 감사해요 언니 작년 생일은 뭐 했었어요? 나팬싸했어 정말... 어. 그때 우리 팬싸했었어 그래서 소왓어수 so so 팬싸였었어 so 펜사. 그래서 딱 아, 그때쯤이구나 나 오늘 생일이야 했던 어. 날 어. 되게 신났었어 그때 그날 엄청 신났었어 진짜 아니 저는 생일에 스케줄 있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딱 맞아 어. 어, 진짜 나 진짜? 처음이었거든? 근데 어? 너무 좋았어 어, 그냥. 진짜 로망이에요 지금 <웃음> <웃음> <웃음> 근데 나도 그때 활동하고 있어가지고 생일에 당연히 팬들 만나겠다 했는데 그날 딱 방금 딱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웃음> <웃음> 아, 아, 그래서 그때 싶다. 전주에 사 맞아 또. 맞아.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진짜 생일날에 사실은. 스케줄 있으면 되게 좋다 진짜로 맞아요 너무 너무 좋아요. 정말 아, 팬분들이랑 같이 생일을 보내는 음. 거라서 되게 하루가 뭔가 바쁘면서도 응. 이, 특별하게 특별한, 바쁜 느낌이라서 네.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 아, 진짜. 그게 너무, 것 같아. 그래서 작년에 나 진짜 작년 진짜 많이 행복했어. 진짜. 너무 신났었어. 아, <목소리> 팬들이랑 같이 그팬 사인에 <목소리> 딱 있으니까 너무 너무 재밌었어. 먹어. 먹어. <목소리> 언니 먼저. 먼저. <목소리> 생일자가 먹어야. 고마워. 고마워. 잘 먹겠습니다. 이 포크가 이게 참 포크 귀엽다던데. 실용성 대신 귀여움을 택했어. 응 음, 맛있어. 맛있어. 이번이가 맛없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염염. 아, 아 이거 약간 연색. 그 염염. <웃음> <냠냠. 냠냠>. <웃음> 아까도 이상한 말 했는데 방가방가인가? 아니 음. 언니가 먼저 했어. 내가 깜짝 <웃음> 갔는데 언니가 갑자기. 반가 반가 이런 반가 뭐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왜 반가 반가 할 수도 있지 생일이라서 아, 예전으로 아, 돌아간 건가 <웃음> 그래서 어 반가 반가 이런 것들으면 진짜 아무래도 <웃음> 어, 맛있다 맛있다 맛 <웃음> 음. 맛있다 근데 이 약간 생있는 <웃음> 음. 케이크 뭐 물드는 거좀 진짜 물들지않나요뭔 소리야? 향도 물든다고? 응. <웃음> 음. 대박? 이거 계속 먹다면서 이 입술, 입술 입술. 입술도 이렇게 펄해지고 아 밑에 쪽이 좀 펄해지나? 그럴 거 같아요 배고프대 어? 배고프다고요? 응! 음! 식사 안 하셨어요? 여러분 식사하세요 기각까지. 같이 먹어요 여러분 나만 먹으네 근데 너무 맛있다 아 진짜 다 <웃음> <웃음> 케이크 사서 같이 진짜 같이 축하해요 여러분 어, 아네 신기하다 어, 음, 맛있어 음. 우선 언니가 센시하게 잘 어울려주셨네 응짠 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 이언니 많이 많이 먹어요 감사해요 어린이가 반가방가도 아니에요 언니 오늘 뭐 했어요? 저 <웃음> 오늘 오늘 우리 뭐 했어? 우리 그냥 하루 일과 똑같았어 응. 우리 다셋다그렇지 저희는 네. 매일 그냥 비슷해요 아고원이 달랐다 고언니 고원이. 저 <목소리> <전> 오늘 <목소리> <저는> 슈퍼스타 필라테스 <목소리> 하고 왔어요 <목소리> 네, 아 오늘 되게 바빴어요 제일 바빴다고 언니가 진짜 내가 오 제일 바다 필라테스 진짜. 하고 필라테스 하고 샵에 왔어요 <목소리> 또샵 시간 늦게 왔다니까요 또? 아유 역시 슈퍼스타 <목소리> 진짜 웃겨 늦게 오다니 물에 빠트려 <웃음> 물에 빠뜨렸어 스펀지 같아 스펀지. 아님 필라테스 진짜 진짜 오랜만에 했거든요. 응. 와우. 와우. 진짜 힘들어. 그렇지. 나도 너무 힘들었어. 저희가 활동이 하면서 활동 전부터 필라테스를 안 갔거든요 이제. 근데 못간 거죠 어떻게 보면. 완 이제 못 가는 운동을 아예 다들 못 갔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다 같이 못 가고 이제 활동도 하느라고 못 가고 해서 이제 이번 주에 처음 왔어요 근데 다들 돌아오면 한 소리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샌들 음. 왜 이렇게 느려졌어요 왜 이렇게 눌렀어요 네. 안올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왔네요 아 진짜? 저한테 멤버들한테 아니, 아니, 물어본대요 여진이 뭐 어떻게 지내냐고 음. 그래서 여진이 온대요? 제가 딱 그때 간 거죠 오 왔어요 여진이 이러면서 어, 우리, 우리, 우리. 와야죠 안올 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아 웃겨 열심히 해야죠 어, 그래서. 아, 웃겨 재밌군 음. 근데 진짜 안하니까 몸이 붓더라 진짜 붓어요 맨날 어, 침대만 네. 이렇게 누워있고 쇼파에만 응. 이렇게 늘어져 있으니까 나 진짜 스트레칭을 딱한번 했어 활동 끝나고 그래서 했네요 했네요 땀나더라 야 <웃음> 운동했다 <웃음> 땀났어 전 이제 맨날 누워있고 그냥 뭐 앉아있고 이러니까 몸이 납작해지는 거예요 몸이 음! 납작해 아니 어제 나한테 뭐라 했지? 자기 몸이 음. 너무 납작해진 것 같다면서 <웃음> 진짜 그래서 운동을 하긴 해야겠다라는 아침 딱. 아, 근데 진짜 보원이가한 2시만 아, 일어나서.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아, <웃음> 이러면서. 오늘. 그래서 오늘 제가 한 1시쯤, 너무 일어났거든요 새벽이다. 막다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응. 이러면서. 얘가 일어나면 그냥 놀라워요. 그래서 맨날 일어나면. <웃음> 일어났다. 휴녀가 <웃음> <들려봐>, 일어났다. 그냥. <웃음> 진짜. 보면은. 제가 한, 만약에 5시까지 침대에 있으면은. <웃음> 일어났네? 근데 아직도 침대에 있는 사람이 있다? 맨 날... 맨날 지나가면서 한번 <웃음> 일어날 때마다 <웃음> 제가 한마 번씩 걸어요 <웃음> 일어났다 우와 <웃음> 일어났다 코온이 일어났다 불피자아 <웃음> 저번에 한번 방에 들어갔어요 저그 희진 언니 보러 딱 응. 들어갔는데 언니 있는지 몰랐어요 그때가 한3시가 4시인가 그쯤이었는데 아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시끄럽게 했죠 아 희진 언니 어쩌저쩌 이 갑자기. 아... 이러나 <웃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아직도 자고 있네. 그러면서. 근 희진이가 미연 이러고. <웃음> 아 웃겨. 아니 근데 그방왜 이렇게 밝아요? 저기방 가보고 카톡 했어요. 아, 그래. 그래. 저희 방은 진짜 동굴이에요. 동굴. 너네 불을 안 켠다며? 아 불도 안 켜고 암막커튼을 다 쳐놔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아. 이거 잘 나의 뭐가 문 이방 진짜 밝더라 저희 약간 저희는 뭐 뱀파이어스쿤이고 여기는 그냥 거의 막 밝은데도 너무 잘지니까저 정도면 사람이 실명하는 수준 아닌가 너무 밝아서 오바오바 오바. 아, 오바. 진짜 아, 우리 막들어와너네가 아, 어두워, 너는 어두워. 어두워 심지어, 심지어 저는 암막커튼 치고 침대도 음. 암막커튼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어떤 공간에서 이렇게 근데 우리 음. 멤버들의 특징이 비비 언니도 불을 켜고 있는데, 비비 언니가 요즘 너무 일찍 자. 비비 언니가 진짜, 아니, 언니보다 일찍 자는 거. 요즘에 나보다 더 일찍 자, 언니. 우와, 바뀌었어요? 아, 대박. 맞아. 비비 언니가 그러니까 불이 내가 들어갔어. 근데 그때가 한 11시 좀 넘었단 말이야. 나도 자려고 들어간 건 아니었어. 근데 음. 들어갔는데, 희진이가 막뭘 하고 있고, 그리고 비비 언니가 자고 있는 거야. 불이 켜져 있었어. 그래서 나는 그냥 우당탕탕 들어갔지. 근데 비비 언니가 자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안대를 끼고. 그래서. 아 언니 자네? 이러면서 했는데 어제도 불지? 어 그니까 내가 그래서 근데 너한테도 막그러잖아요불 끄고자 하는데 너도 불안 끄고자고 비비언이도불안 끄고자고 네. <웃음> 이 정도면 눈에 암대 껴져 있는 거 아니야? 다들 불을 안 끄고자 근데 저는 막 진짜 엄청 깜깜한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불이 있는 게 좋아요 맞아 너불 켜고자 어랄때 네. 그래. 근데 저 항상 그 무드등 맨날 이러면 탁 켜놓고 맞죠? 고양이? 아닌가? 고양이? 아니면 말고 진짜 볼 황하라 어린이구나 아 어린이는 나야 존경은 어린이 할머니 바뀌었다 비비언니가 할머니 맞아. 됐어 <웃음> 근데 진짜 나 요즘에 진짜 늦게 자 맞아 그치? 언니 많이 발전했어요 그러니까요. 저 그냥 어? 쇼파에 딱 보면 언니 익히네 저눈 비비잖아요 그치. 무슨 일인가. 한, 무슨... 음, 요즘에 2시 이때 자는 것 같아. 두 시. 음. 어때? 오. 오. 인정? 응. 이건 조금 인정. 아싸. 하지만 저는 한뭐 일곱 시. 나좀 늦게 잔다. 한5시6 시쯤이면 자는 것 같아. 너무 늦게 자. 방가 바뀌었어. 바뀌었어. 아, 맞아요. <웃음> 그때. 늦게 자는 게 발전이야? 늦게 자면키안 큰데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니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웃음> 아니야 <그거> 끝나지 않았어 <웃음> 제 앞에서 키에 대해 네, 얘기하좀말아주세요 아니야 우리 안 끝났대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크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웃음> 맞아 진짜요? 응전아닌건데요 <웃음> 음. 나 회사 오이션한 3cm 는 컸다 진짜에요 제가 어제 회사 오디션 볼때 1cm 높아서그 나도 나도 저5 c m 높였어요 나한 3cm도 높였어요 3cm? 전 진짜 약과다 나 그때 한159 이랬나? 이랬는데 음. 163인가? 저1 5 5 썼는데 우와. 좋아. 진짜, 진짜 많이. 그냥, 어, 거기서 그냥 그렇게 쓰라고 그래서. 혹시라도 오디션을 보고 계시는 아이돌 지망생 여러분들, 키 높이세요. 네. 그냥 그냥 어, 괜찮아요. 높이세요. 몸무게도 줄이시고, 그냥 키 높이세요. 네. 솔직히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150이 안될 수도 있고, 150될 수도 있는 거고. 맞아. 160일 수도 있고, 160이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응, 맞아. 나 조금 티날걸? 아니야. <웃음> 오! 감사합니다. 안 e n s e v e s e o n e s e i t e e i t e I'm e 왜요? 그랬더니, 아, 이거 재야 된다고. 그래서 음. 딱 쟀는데, 요순이 1cm 컸네? 이러고 몇달뒤 다시 했는데 또준 거예요, 키가. 아니, 너무, 아니야. 크다, 재서. 맞아. 그리고 원래 아침에는 키 크고, 저녁에는 키 줄어. 아, 그런가? 그래서 그랬던 건가? 응. 음. 어 <웃음> 나피 이메달에어 언니 2 3 살이라고 무엇을 느끼나요? 이건 뭐야? <웃음> 아니 진짜 언니는 생일이 약간 앞쪽이잖아요. 맞아. 뭔가 나이 바뀌고에 얼마 안 돼서. 맞아. 그런 거 같아. 맞아 맞아. 그리고. 뭔가 23살 어 그리고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어쨌든 간에 응. 오빛 분들과 항상 해, 생리를 같이 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되게 좀 그래, 나 되게 그래. 나이 <웃음> 많이 먹은 것 같아 아니에 <웃음> 아니에요 아니. 나, 나 되게 그래 시간이 너무 빨라요 여러분 아송밖에안 되셨거든요 아, 근데 좀 그래 <웃음> 23좀 좀 그래요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아, 저는, 저는 제가 아직도 고등학생 같거든요. 근데 맞아, 그래요. 저희. 되게... 그치. 응. 너무 똑같아. 우리 그냥, 그저 그냥 사는 게 그냥 다 똑같은데. 맞아요. 근데 나는 그건 그래. 그냥 아직도 고등학생 같은데. 내가 벌써 23시래. 그래서 너무 슬프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받아들여야지.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웃음> 나의 <웃음> 받아들여야 돼빗들이 너가 그러면 막다 <웃음> <웃음> 너가 그할 <그러면 할미는> 말... <웃음> 말해 할미! 아요 할미! 나도 곧 따라갈게 <웃음> <웃음> 이거 어떻게 바꿔? 어? 저 이렇게 됐는데? 그래? 응? 응. 네, 뭐요 Vm을 전혀 안 보셨나요? 뭐 신고할 뻔 했어요. 내가. 이거 해제하고 싶어. 이거 돌려야 되나? 전안 저는... 그걸 꺼야. 해제해야 되는데. 그래? 어쨌든 안 되네요. 어, 이거 누르면 좀 바로 여기 딱 들어가는데. 딱안 돼요. 네, 안 어, 너무 된다. 와, 아, 된다. 아, 된다. 안 되는 사람 이 있어? 와, 완전 신기해. 다 되네. <웃음> 음, 돌려요. 안 진짜 안되네 음. 어쨌든 아, 근데 진짜 이클립스가 나온지도 어느덧 와 진짜 내가 그거 오, 됐다 오 몇년도죠? 17년도? 10... 17... 17년. 17년도 17년도 온거 같아 어 맞아 2021년 <웃음> 아니야 아 아직 우린 창창하다구 어. 구원 랑단 다 모였대 어 아. 아. <웃음> <웃음> 진솔 언니가 빠졌는걸? 아니 얼마 전에 진솔 언니랑 추 언니랑 그달주파에서 그렇게 저에게 <웃음> 진짜? 이런? 섬뜩한 <웃음> 시간이었어요 진짜 고원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 질트나 <웃음> 짜증나 <웃음> 다 난 탈락이야. 너무 응, 무서워서. 고환이는 이런 거 싫어해. 와.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별로 안 좋아. <웃음> <웃음> <맞아>, 언니는 탈락이야. 언니 <웃음> 오늘 생일일까? 네. 생일일 것 같아. 고환이는 그냥 조용히 좋아해 주는 거 좋아해. 나 앞으로 그렇게 할게. 그렇게 할게. 음. 잘 모르겠어요. 파이팅. 응. 우리 문발하자. 파이팅. <웃음> <웃음> <웃음> 고원 <고은> 씨 사랑해요. 나 <웃음> <진짜. 너> 탈락이야. <웃음> 진짜 너무 그렇게 느끼해서 안 돼. 고지 사랑도. 난 <웃음> 탈락이야. <웃음> 어떻게 하면 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웃음> 사랑은 쟁지하는 <웃음> 거라고 했는데. <웃음> 어, 진솔 언니가 언니 선물 줬어요? 진솔언니를 까먹었어 <웃음> 어, 진솔언니? 선물 줬나? 아니 언니 안줬는데 언니가 선물보다 더한 그런 편지를 써줬지 아왜 언니가 카톡... 아 카톡이래 이거 썼어? 아니요 언니가 어, 그 뭐야 달줍할 때 고민했대요 안줬어 뭐야, 이렇게 말만 이렇게 하고. 말만 이렇게 하고. 근데 언니한테 좀 고마웠던 거는 진짜 12시 보통 12시 땡! 하면은 그거 막 오잖아요. 와다다다다 이렇게 카톡 다 오잖아요. 근데 언니한테 언니가 근데 방에 있었어. 맞아요. 그때 맞아. 언니 생일 축하 노래 불러도 안 나왔어요. 아, 언니 어제 회사에 있었을걸요? 맞다, 미안해, 언니. <웃음> 언니 어제. 연습하셨어요? 훈련기를 누르고. 근데 언니가 12시에 진짜 제일 거의, 아마 첫번째였던 것 같아 첫번째로 땡 하면서 정은 생일 축하해 이러면서 이번 생일은 12시에 딱 맞춰서 편지를 보내기 위해 지금 11시 20분부터 편지를 쓰기 와. 시작한단다 이것도 시작해서 전체보기로 이렇게 메시지를 써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감동한 나머지 언니가 이만큼 써서 보내주면 저도 한 이만큼 써서 보내줬어요 많이 써서 보내줬요 언어바 응. 많이 써서 보여줄 순 없어요 여러분 저희끼리에, 저, 저희끼리에 저희끼리에 그거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막 하트도 왔다갔다 하고 진짜 서로의 그거에 대한 끈끈한 그런 우정이 담긴 그런 감동적인 메시지가 담겨있답니다 그래서 언니한테 되게 고마웠어요 뭔가 진짜 땡 하고 와온 그런 거였고 그리고 예림이 또 진짜 거의 땡 하고 보내주고 어, 여진이는 오늘 제 앞에서 산푸를 <웃음> 갑자기 보내는데 얘가 <웃음> 소주잔을 <웃음> <웃음> 아니 이제 자기 <잠이> 성인됐다고 되게 <웃음> 가게는 소주잔을 가보내주는거예요 가게 근데 그것도 너무 웃긴게 같이 밥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이렇게 하고 앞에서 갑자기 띵 해서 <웃음> 뭐야 이렇게 앞에서 보내준다고? 고뭐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있었어요 아뭘 음. 해주지? 좀 특별한 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음. 이제 내가 그런 걸 사주기는 이때까지 미성년자였으니까 미성년자인데 갑자기 소주잔 선물을 해주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치, 그치. 그래서 어, 혹시나 그래도 이제 스무 살이 됐고 하니까 이제 내 기념도 있고 언니의 이제 생일이니까 좀 특별한 선물 사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제 음, 각인의 의미를 둔거지? 네. 각인의, 그치, 각인의 그치, 의미를 둔거지? 그치 그 왜냐면 하나뿐인거 하나뿐인거잖아요 하나. 맞아 맞아 그거 누가 쓰면은 제가 아, 잡아낼게요 좋아 좋아 그리고 지유도 뭐지 저희끼리 이렇게 생일 축하 노래를 응. 부르고 있는데 응. 갑자기 방에서 우당탕탕탕탕 이렇게 쏴버렸어. 우리 어디 걸려서 맞아. 축하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야 조심해 고마워 이러면서 케이크 부려다가 야 고마워. 언니 다 노래 다 끝났어. 그런데 혼자서 댕일 춤을 하고 이렇게 부르길래 고마워가지고 그래야 된다. 진짜 맞아. 멤버들이 맞아. 어제. 진짜 1 1 시부터 계속 축하를 많이 다 해줬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응. 너무 멤버들과 행복한 생일을 보냈습니다. 응. <웃음> 진짜 저희 생일 때 뭔가 멤버들도 많으니까 생일 노래도 많이 듣고 맞아 그날은 하루 종일 되는 <웃음> 것 같아 진짜 마주치면은 어 생일 축하합니다 <웃음> 이렇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진짜로 진솔은 너무 다정해요. 맞아요. 그녀는 가정합니다 <웃음> 넘어져도. <웃음> 너무 너무 너무. 이때까지 살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생일 선물 있어요? 기억에 남는 생일 선물? 어. 응. 음. 뭐가 있을까? 나는 그런 거 그냥 팬분들이 편지 이렇게 써서 북같은거 만들어졌어요 뭐 그런게 뭔가 의미가 되게 있는거같아요 그런거 왜냐면은 그것도 다 뭔가 모아서 응. 뭔가 책을 만들고 그리고 또 보내주려고 막 하시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그림도 또 그려주시고 응. 뭐 이렇게 하잖아 응. 그것도 되게 너무 고맙더라고 왜냐면은 올해도 어제, 아 오늘도 딱 12시 땡 하자마자 응. 내 친구들도 이번에 되게 나한테 그림을 많이 그려줬단 말이야 근데 그게 사실 되게 잘못 느꼈는데 오늘 딱 되게 많이 느꼈던 게아 뭔가 이렇게 너무 가까이에서 나를 그려주다 보니까 아 진짜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뭔가 이 사람이 나한테 정말 관심이 많아야 하고 되게 나를 사랑해주고 정말 좋아해줘야지만 이 나를 또 기억해줘야지만 그려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해버렸던 어, 것 같아. 그래서, 감동적이다. 어, 그래서 너무 고마웠던 그런 선물이었어. 그래서 되게 그 친구한테도 너무 고맙고 그러면서 오빛들한테도 너무 고맙고 그런, 음. 그런 선물인 것 같아. 그게 진짜 그림을 그려주고 막 편지를 써줘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주고 음. 무슨 막 그런 선물보다 그냥 그런 정성이 담긴 그런 선물이 진짜 나를 좀더 생각해 주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음. 고마웠던 것 같아. 그럼 제가 그림을 그려까요 어, 내가 생일 선물은 그림이다. 내가 그림을 어... 한번 멋들어주게 한그 그런... 근데 나는 진짜 좋아. 왜냐면은, 진짜? 어, 나는 희진이가 그때 우리 다 그려줬잖아. 근데 그때 나 진짜 그거 다 가족한테도 진짜 다 자랑했단 말이야. 그거 다, 다 보내주면서, 이거 희진이가 그렸대 이러면서, 얘 진짜 너무 천재 같아 이러면서 다 보내주고, 나 그거 막다 엄청 막 그랬었는데, 나 그래서 되게. 그 실력이랑은 다르지만 <웃음> 그 실력이랑은 다르지만 아 이거 뭐잘 그려 그래? 어 얘들아 나보다 잘 그리면 잘 그리는 거야 얘들아 너보다 어, 네, 못 네, 그리는데 좀 네, 네, 네. 너무 잘 그리죠? 진짜 <웃음> 웃기네 <웃음> 아, 근데 진짜 나는 모든 다 좋아 그냥 나를 생각해 줘서 뭔가를 준비해 준다는 게 그냥 다 감사한 거 같아 그냥 진짜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는 걸그려고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저를 그려주는 건가요? 어? 언니들도 그려주시나요? 어? 왜리언니들도 하나씩 그려주시면 안돼요? 진짜? 그려주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갑작스러우면은 아어 얘들아 기대할게 기대하지 말아주세요 아니야 여진이 살짝 기대 안할게 언니 제가 고이보과그림더잘 <웃음> 그릴 수도 있어요 <웃음> 고은 언니의 그림은 <웃음> 최악이에요. 저 그냥 아니야, 뭔가, 얘는 약간 캐릭터적으로 그릴 수 있잖아. 근데 숙소 와서 그냥 좀 느긋하게 생각하면서 그려야지. 너무 갑작스럽게 그림을 <웃음> 그중에 <그리는 웃음> 그릇, 나중에, 나중에 고은이가 그리면은 내가 한번 공개 예, 괜찮으면 공개해줄게. 내가 어, 마음에 들면 공개해줄게. 오늘은 오늘은 그냥, 그냥 알겠어. 자, 이 여기는 자 초상화. 이어보면. 이거 보면서 그냥 <웃음> <괜히 웃음> <웃음> 그래 내가 이러고 있을게. 아 부담스러워 <웃음> 알겠어요 아 너무 부담스러워 언니들 언니들 표정이 무섭어 <웃음> 아 너무 <웃음> 얼음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웃음> 오니까 너무 갑작스러운 숙제지 당작지 마세요 여러분 아 부담스러워 저는 그저 마음에 감사합니다 진짜요 응 알았어요 하지만 너무 대충 그리지 말아줘 언니야 그림이래 <웃음> 그림 완성 <웃음> 그림 작품이 여기 있는데 뭘 그려요 진짜 다시 그려볼까? <웃음> <웃음> 너무 어렵다 저 진짜 진짜 정성스럽게 그려줄까? 아그래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공개, 공개해서 좋아요 나중에 정성스럽게 그려서 뭐야? 반짝반짝 빛나는 왕관 뭐, 마치 언니 같지 <웃음> 아니 원래 이 자리에 약간 좀 그림을 잘 그리는 뭐 희진이나 맞아요. 그런 뭐 이브 언니나 우리 그림 잘 되는 사람 누뭐 진솔 언니나 뭐지우아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그려줄 맞아요. 수 있겠지만 저희는 사실 꽝손이기 때문에 꽝손 잘하는 이런 거좀 부담스러워 이런 거 부담스러워서 <웃음> 네. 다음에, 아, 저, 저. 다음에 오늘 집 가서 해줘 알았지? 오늘 네. 집 가서 해줘 네 그리고 여진이는 그림보다는 이런 만들돌버리는거 되게 좋아해서 이런 팔찌 같은 거 오늘 안 하고 와 여진아 집에 있어 <웃음> 있어 <웃음> 집에 있다고 팔찌 같은 거를 항상 만들어주거든요 서 <웃음>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잘하는 친구기 때문에 그림은 팔찌만 다이로도 박아줘야 되나? <웃음> 최고의 선물이 그렇지다이야 아, 좋아 좀 많이 버려줄게 <웃음> 이렇게 팔찌에 진주를 자주 채워주는 거예요. 아, 제가 그럼 직접 그 바다에 가가지고 캐럴 <웃음> 개 어, 어. <케어랄게> 진주를 <웃음> 좋아 <웃음> 이렇게 직접 구멍을 뚫어가지고 좋아 <웃음> 괜찮죠? 응. 알았어요. 좋아 좋아 언니 언니 를 위해서라면 이 지금 바다에 뛰어들어서 <웃음> 보일까 보이겠지? 어, 그래서 다음 기회 예.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아니 저는 사실 언이생 어. 선물을 안 챙겨서가 지고 오늘 기나긴 편지와 사실 진짜 멤버들한테 제가 막 편지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응. 진짜 이 회사 들어와서 얼마 안 돼서 그때도 언니 생일이었거든요. 아 그래? 그래서, 아 처음 생겨보는 멤버 생일이 내려서 언니한테 약간 카드 같은 걸쓴적 있을 거예요. 그래? 그 이후로 진짜 한 번도 약간 뭔가 제대로서 생각한 적 없어요. 내가 첫 번째였던 거야? 부럽다. 고마워 고은아 2월에 혼자 생일이니까 챙길 수있는거예요 <웃음> 맞아 이게 진짜 혼자 생일이면 은 멤버들이 챙겨줄 수가 있는데 진짜 11월 막 이럴 때는 연달아고 있으니까 네, 먹스, 그때 뭐 스케줄도 있고 맞아. 저희도 그냥 정신이 없으니까 맞아. 어 그래 축하해요 그래, <웃음> 축하해. <웃음> 축하해. <웃음> <그래>, 축하해. <웃음> 네, 진짜. 진짜. 그래서 좀 미안해요 11월 친구들한테는. 근데 약간. 아, 진짜. 눈치껏 11월 생일 사람들은 생일선물 안으어도어 아, 축하해요. 그냥 우리 그냥 쌤쌤. 약간 이렇게 <웃음> 하고 지나가고. 그래서 진짜 응. 11월은 저희도 뭔가 잘 챙겨주고 싶고 막 이런데 왜냐면은 솔직히 이게 서운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웃음> 근데 너무 약간 미안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너무 많아. 알자. 잖 <웃음> 줄줄이 이게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진짜 네, 아직까지 하나 외모인게 하나가 있어요. 음. 혜주 언니가 생일편지를 음. 딱한번 음. 떴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음. 자기만 가지고 있고 나한테 안 줬다? <웃음> 근데 어? 이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 근데 준다 그래가지고. 아, 귀엽나 뭔지 알지? 어. 그거를 언니 침대 옆에다 둔거 내가 봤어. 음. 그래서 아, 생일이 지나고 봤어, 그거를. 음. 그러니까 준다 그래서 기다리고 음. 있었다? 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안 줬다? 왜지? 근데 나도 그런 거 있다. 진 옛날에 이제 진설언니 생일 때 내가 편지를 썼었어. 근데 그러고 나서 내 침대 위에만 있다가 며칠이 지난 거야. 왜왜 왜 심리가 뭐야? 왜안 줘? 그러니까 그 언니 심리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귀찮아서 안 줬지. 아 그냥 없었다가 언제 줄지 하다가 그냥 나 지금 물어봤어. 없어진 분 물어봐. 안줄 거야 이래가지고. 진짜 안주여나 근데 뭐 편지 써놨는데안 주겠어? 근데 진짜 안 줬어 어떻게 내 응, 마음이 변했나봐, 거기에 써놓은 거안 하기로 했나봐 그니가그리고 그래 너랑 그래. 싸운 거아니야아니야 아니, 그래. 나네? <웃음> 내가 해줬는데 덤비겠어? 덤비했을 때, 허기안네 생일이지 <웃음> 진솔 언니 온거 같아, 어, 어? 대박이다 라고 진솔 언니 보고 있어 <웃음> 진솔 <진솔으로> 언니 왔어 <웃음> 와, 언니 어디야? 언니 숙소... 제 보조배터리 빌려도 되냐고 아까 연락 왔어 거 <웃음> 진솔 아지 아니, 아오지아편아 쓰다가 완성을 못해서 멋니아 아니, 냐 아니, 완성해가지고 포장까지 해놓은 거 내가 봤어 아니, 언니는 편지 쓴걸 알고 있는 게웃기대 <웃음> 이렇게 알면 줄지 그냥. 그러고 나서 안 물어봤어. 물어봤는데 안 준다 그러길래. <웃음> 그러고 한번더 얘기했는데 안 준다길래 그냥 포기했어. 부끄러웠을거래. 해주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괜찮아. <웃음> <웃음> 감사.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뭐야 여기만 접해줘. <봉뼈> 할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누구야? 누구야? <웃음> 너무 당황스러워 몇 살이니? <웃음> <웃음> 아니 오늘도 대표님이 저한테 생신 축하드려요 <웃음> <웃음> 네? <웃음> 오, 생신 축하해 네? <웃음> 생신을 축하한다고요? 대표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너무했어 언니가 너 가디건 챙겨줬어 응. 네 생일선물 로 옛날에 쓴 적이 있어요 아, <웃음> 안 입었어? 얼마 전에 한번 입었어요 <웃음> 입은 날 언제 입었지? 하여튼 한번 입었어요 이, 언니가 뭐라고 해서 입었지? 아니 뭐.. 너..아니요? 그.. 너..아니요? 너..아니요? 아저 사실.. 이번 언니가 이번 생일날 엄청 핫한 생일 선물을 사줬어요. 음흠. 잠옷이었거든요. 근데 음. 네. 잠옷샷 했어? 네. 그러니까 슬립을 줬는데 음. 버거지색에 다찢어져 가지고 <웃음> 그까 그러니까 섹시 잠옷을 선물해 준 거죠 저한테. <웃음> 네. 근데 제가 그걸 안 입고 있다가 음. 다른 잠옷을 입고 있는데 언니 물어보는 거야요야너왜 그거 안 입어? 그래가지고 제가 음. 어네이 입어야죠 입어야죠 했는데 너무 이렇게 내가 좀 비비었네. 그 와우 <웃음> 아 비비안 <비비언니. 와. 웃음> 여자는왜 이렇게 섹시해 비비안이 비비안이가 그랬어요 그래서 나 당황해가지고 어 섹시자모 아면서 비비안이 너무 웃겨 아 진짜 근데 우리 진짜 침대 딱 올라가려고 막 했는데 언니 자고 있어서 조심스럽게 올라갔는데 언니가 비비 스티커 딱 붙어져 있는 그거가 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언니 이러면서 감정했는데 언니의 그 귀여운 그 글씨로 글씨. 알지? 그 한국어 응. 이렇게 딱 귀엽게 적은 거 그래서 응. 에이 또 귀엽게 에이, 이러면서 또 적으면서 응. 봐가지고 그 다음에 희진이 거 보고 막 이보 니거 보고 하면서 이렇게 책학 응. 찍어서 간직했답니다 그데 고원씨는 없었네요? 너도 없잖아 너는 <웃음> 어, 그래 생일선물 거기 고원은 그만마었잖아 <웃음> <들어와서 웃음> 야, 그거랑 팬들은 다르지. 다르지. 아무것도 안 챙겨줘. 너는 안챙겨 <웃음> 너도 없잖아. <웃음> 러는 언젠가 미래. 근데 사실 진짜 저희 멤버도 너무 많고. 어, 그리고 저희가 솔직히 뭐 1년 하고 끝날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쭉할 건데 이거를 뭐안 챙겨준다고 해서 서운하지도 않고 그냥 챙겨주면 너무 고마운 거고. 그냥, 그냥 그래서 저희도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 그냥. 막 그냥 장난으로 이렇게 막 말을 해도 사실 별로 안 서운해요. 그래서 막 맴, 팬분들이 멤버들이 뭐 해줬어? 막 이래도 그냥 해주면은 그냥 고마워서 아 이거 해줬어요 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안 해줘도 저희는 사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은 멤버들 말고도 다른 주위 분들이 너무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것 때문에 막 멤버들이 안 해준다고 해서 왜냐면은 가장 가까이에서 계속 축하를 해주는 건 멤버들이니까 그리고 그래서. 평상시에도 많이 해줘요 선물같은 것도 막기억각 나면 바로바로 네, 바로 응. 해주고 이래서 지나가다 개구리 보이면 그냥 아 <웃음> 뭐 약간 이런식으로 아, 음, 그냥 그런식으로 평소에도 선물을 응. 되게 자주 많이 그래. 해주기 때문에 막 생일이라고 해서 막 서운하고 이런건 응. 없는 것 같아요 우와, 김정은 어린이지만 마음은 어른이 다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저 진짜. 24살이에요 에이, 네. 24살이라고요 <웃음> 진짜 저희는 지금 맨날 붙어있고 맞아 24시간 24시간, 24시간. <웃음> <웃음> 싫어 <싫어야. 웃음> 싫어 <약어. 웃음> 싫어 양호 싫어 양호 근데 막상 떨어져서 살면은 아, 그리울 것 같긴 해요 우리 맨날 휴가 만약에 좀 길게 뭐 만약에 길게도 아니고 좀한 4, 5일? 막 이렇게 좀 떨어졌다가 만나면은 야왜 이렇게 아 오래가 아 이러면서 이러면서 아 보거든요저 그때 만나면 진짜 반가워요 뭔가 응.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또 사실 이제는 약간 집보다는 숙소가 편해져가지고 맞아 뭔가 그런... 집이 좀 불편해졌어 엄마랑 <웃음> 엄마 서운해하셔 엄마가 빨리 서울로 올라가라면 그랬는데 안되면나 제일 박수 해야 되잖아! 이러면서 <웃음> <웃음> 저는 진짜 여기 숙소 오면서 뭐 그냥 제 물건들 이런 거를 다 이제 없어졌거든요 집에서 어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침대도 없고 막 <웃음> 책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그래서 뭔가 집을 가다 이게 내 물건이 없고 <웃음> 집이 아니네 그래서 숙소가 편해진 것 같아요 뭔가 저 항상 이렇게 TV 옆 서랍에 짐 잔뜩 이렇게 쌓는 <웃음> 그런 애들이 없으면은 너무 그랬죠. <웃음> 거기 잡동사니 <작동선이> 진짜 많아요. 때마다 놀라고 정 정리하는 거 하나 봤는데 이건 뭐예요? 아 그래요? 안테 못 버려. 아니 그러니까 너무 싸워 <웃음> 해주고 얼마 전에 저 위에다가 기도해도 되겠다고. 너무 싸운 거 기도하서. <웃음> 아기도한네 <웃음> <웃음> 기도해도 됐때 했었어. 근데 진짜 나도 머리 말리면서 항상 거기를 이렇게 마주보면서. <웃음> <웃음> 근데 진짜 점점 날이 갈수록 쌓이는 거야. 이거 너무 신기해.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까지 다지니려안 무너지는 게더 신기해요. 아니 뭔가 물건이 계속 생기고 뭔가 또 쇼핑을 하고. 그럼 거기에 대장. <웃음> 근데 저언니는 <웃음> 정말 너무 신기한 게옷 같은 걸안 사고. 아야사얘 동그사, 허 근데 더 많이 사는 건 핸드폰 케이스, 약간 좀자제부리한 것도 있잖아요. 음... 막 필름 이런 거막 대량 구매해가지고 막실 털실 이런 거 엄청 근데... 많이. 아 맞아 요즘에 고원이랑 진솔 언니가 뜨개질을. 맞아요 또 뜨개질. 시작했더라고. 수세미 수세미 었어요 수세미! <웃음> <웃음> 수세미 이거 뭐야 이거 그뭘 뭐야 이름 뭐야 그 너가 뭐... 호빵 호빵 맞아 호빵, 호빵 수세미. 수세미? 너무 잘 만들더라고요. 하트도 만들어놨던데? 그거는 내가 받아온 거야. 응. 아 받아온 거. 언니가 만야아 어, 죄송해요.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웃음>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또수아 수생이래요. 흑의질 <웃음>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도 모자 떠주는고 그거 되게 잘 떴지. 그래가지고 <웃음> 네. 그거랑 그리고 막. 다른 언니는 또막 이거 한사해서 수세미 떠주고 래서 집에 갔는데 <웃음> 멤버들도 갑자기 진솔 언니 곰돌이 만들고 얘들 꽃빵 이거 꽃빵 만들었어요 이러면서 <웃음> 너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웃음> 그래가지고 야 진짜 잘 만들었다 이러면서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진짜 아네 <웃음> 집에만 있으니까 막할게 없잖아요 그래서 막뭐 하지 하다 뜨개질도 하고 막 영화 보고 그냥 이런 것도 네. 만들어봐 그럼 주머니나 이런 거 모자 이런 거 하나 만들었던데 제가 아, 하나 만들고 그 호빵도 만들고 이제 약간 주머니 가방 같은 걸 만들려 했어요. 그걸 만들다가 제 유튜브 그 선생님하고 똑같이 했는데 모양이 이상해. 역시. <웃음> 그래서 <웃음> 그 뒤에 갑자기 뭔가 마음이 그냥 쾅 했다가 갑자기 평화로워지면서 그냥 방에 들어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웃음> 근데 진짜 뭔가 이게 뭐지? 싶다가 망했어 그래서 그거는 <웃음> 네, 응, 완전 마음이. 근데 이게 점점 할게 너무 없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한 다섯 개를 해봤는데 여러가지 취미생활 해보려고 십자수도 했다가 그 보석 십자수가 있거든요 찍어가지고 하는거 그것도 했다가 파이프도 만들었다가 뭐 오만걸 다 해봤는데 결국 마음에 정착하는건 그냥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하는거 그게 제일, 음 <웃음> 제일 재밌는거 <웃음> 같아요 맞아 그게 뭐냐 뭐냐 그거 만들어보래 여기서 지금 강아지 아, 아 뽀미요! 이런거 만들면 되겠다. 오, 네? 괜찮습다 아직 왕투보라. 아니, 원래 진솔 언니가 그 곰돌이요, 부동곰돌이. 그 원래 곰돌이가 그냥 토끼였던 거 아세요, 여러분들? 아, 진짜? 근데 네. 언니가 그냥 곰돌이가 더 귀엽지 않아? 곰돌이가 더 귀엽지, 곰돌이가 아니, 더 귀엽지 아니, 않아? 만들어버렸어요. 천재네? 똑똑하다. 언니 집이 뭐 있어요? 나? <웃음> 무르게 만들지 마. h 오프로 Sarah. 오프로 Sarah. 오프로 Sarah. 오프로 Sarah. 오어로 Sarah. 오프니 Sarah. 오프로 Sarah. 오프로 Sarah. 오프로 Sarah. 오프로 Sarah. 오프로 s 낮에 <웃음> 아플 먹을 사람을 먼저 찾고 근데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메뉴를 바꿨어 돈안 먹을 사람? 그랬는데 진솔 언니 가 딱. 그래서 언니 고마워! 이러고 언니랑 같이 돈넛을 시켰어요 돈넛을 3개나 먹었어요 그런데 사실 나한테 3개도 되게 많은 양이잖아 맞다. 맛있면 충분해 그래서 이제 배가 부른데 아 근데 뭔가 당은 아직까지 너무 땡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근데 배는 부른데 그래도 뭔가 당이 먹고 싶어서 세 개를 먹었어. 근데 음.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 보니까 또 배가 부픈 거야. 그래서 음. 아플 먹을 사람 한번 더 찾았어. <웃음> 없는 거야. 그 여기에 어, 사람이 진짜 많았어. 한 다섯 명 정도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아플 먹을 사람인데 다들 그냥. <웃음> 그래서 <웃음> 같 자기 할거 하고. <웃음> 너무 익숙해 이제는 그냥 다들 맨날 뭐할 사람 이러면 다들 <웃음> 자기 아니면 그냥 그래 이러고 다면은 <웃음> 아플 먹을 사람을 그래 이렇게 들어가고 <웃음> <이런 거 좋아하고. 웃음> 근데 진짜 한 번쯤은 먹어 줄 만도 한데 진짜 안먹 맞아. 나 진짜 아플 먹을 사람 진짜 한몇달 전부터 사진 것 같아. 없어. 솔직히 진짜. 쌤 타이밍이 잘 맞아야 돼요. 맞아. 진짜. 단걸또싫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진짜 그것도 그렇고 일어나 시간도 다르 맞아요 밥 먹는 시간도 다르죠맞 진짜. 잘간 먹어줘 나중에. 근데 그거잖아 언니는 걔를 약간 주메뉴 먹는 사람이면 보여주는 디저트. 디저트. 후식. 음, 그래서 그타이밍이안맞는것 같아 는맞요저희 네. 저는 는짠선이에이에요요아요이발 이런 거, 거, 거. 있잖아요 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구만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김는언니 저는 해서 진짜 희진이 는나 희진이도 는 네, 저는 진짜 처음 보는걸? 얘쓴장 있었나? 한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웃음> 어 그러게 희진이 왔나? 희진아 너 쿠키 들고 왔다고 너온 거야? 야 근데 진짜 맛있어 희진아 야, 진짜 이따 한번 먹어봐 나 진짜 맛있어서 솔직히 기대 안 했거든? <웃음> 근데 진짜 맛있더라 아니 어제 그래서 언니가 방에 있었을 때 이걸 막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음흠. 제가 혼자 거실에 있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약간 이 겉에 부스러기 약간 <웃음> 나온 걸 긁어서 <이렇게 웃음> <해가지고 그리고서 웃음> 먹어봐 언니가 먹으면 안되겠지막또 이러는 거 그래서 먹었는데 음.. 막그러다 저는 약간 그래도 이정도이 너무, 너무 단막 달기보다 그냥 어, 딱 적당하게 맛있다 이거는데 음. 근데 언니는 좀안될 수도 있겠다 알거든요 음. 아 음. 맞아 그래가지고.. 맞아, 아니 얘가.. 뭐지? 어제.. 내가 어디 갔지? 내가 어제 낮에 잠깐 나갔다 오는데 얘가 같이 겹쳐.. 아니 필라테스가 됐나? 아니 내가 음. 어제 필라테스 아, 갔잖아 네. 근데 이제 가는데 얘가 흑설탕을 샀는데 마트에서 아. 오래된 걸 팔아가지고 막 이거 환불해야겠지 막 이러면서 막 편의점에 있나 말해서 왔다갔다 하는데 그거를 내가 이제 보고 이제 한참 뒤에 들어왔어 근데 내가 심지어 막 그랬는데 애가 그 저녁까지도 애가 부엌에서 안나오는거야 그래서 쟤뭐 하루에 일 만들어? 봐 이러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애가 한 그때도 열한... 음, 한일시 음, 이렇게 했다가 좀 쉬었다가 야1한시에 다시 부엌에 들어가는거야 그래서 쟤 요즘... 내가 그랬잖아 쇼파에서 쟤 요즘 베이킹에 빠져서쟤왜 저래? 그래서 내가 막 이랬었잖아 어, 이랬는데 그게 나를 위한거였던거야 <웃음> 그래서 속으로 그냥 <웃음> <재밌을> <웃음> 맞아 그래가지고 근데 나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 왜냐면 키진이가 전부터 진짜 모를 계속 만들었어요 막 치즈케이크도 계속 만들고. 치즈케이랑뭐 무슨 뭐빵뭐 파운 뭐, 아, 뭐, 뭐 파운드케이크 어, 파운드 맞아 그 것도 계속 만들고. 그것도 만들고 맞아 그때 저번에 달주파 할때뭐 아, 뭐 맞아, 쿠키 맞아. 그것도 만들었고 이러니까 아 그냥 얘가 또 그냥 멤버들 같이 먹으려고 만드나 보다 이랬는데 그리고 심지어 <웃음> 어제 음. 언니 나 설탕 좀 사도 돼 <웃음> 진짜 웃기다 <웃음> 맞아 <웃음> 영혼 없이 좀넣아 응. 진짜 웃기다 아, 진짜 웃기다 아 근데 약간 그런 거 있다 가끔 나 진짜 영혼 담았다고 생각하는데 뒤에서 그렇게 안 들리나 보고 영혼 좀 넣어라 맞아, 맞아. <웃음> 초코 좋아하는 멤버? 너 좋아해? 응 네. 나도 안 좋아해 성 있으면 어, 있으면 먹고 어. 싫어하진 않아요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어요 나 민트 초코 좋아 그러면은 음그 30일 아이스크림 먹을 때 무조건 넣어요? 아무조금 넣지는 않는 것 같은데 왜냐면 저는 딱그 좋아하는 맛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세 가지를 넣을 수 있으면 먹어 세 가지? 네. 어. 고민했어? 저 완전 딱 있어요 말해줘 엄마는 응. 외계인이랑 응. 이상한 나라의 풍사탕이랑 말해줘 응. 아 한, 항상 한가지 내가 안고르 응. 만약에 넣으면 민트초코 넣을게요. 진짜 그 정도로? 응. 아니면 그 있잖아요. 레몬 소고래인데 그거 새카만거 있잖아. 어? 그거 아, 상큼한 맛. 그게 뭐지? 무슨 몰라. 까만, 진짜 그냥 시커먼 색이고. 시커먼 색인데. 근데 상큼한 맛이 나요. 레몬 맛이 나요. 음. 나는 내가 얼마 전에 그거 새로 나왔더라고. 밀카하고 어, 맛있는데? 맛있어요? 그래? 아근데 언니의 입맛을 믿는 겠게 언니 약간 목 구멍이 약간 따가워질 만큼 담걸좋아해서 <웃음> 맛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약간 이거 만약에 가면은 민트 초코를 넣고 요거트. <웃음> 아, 요거트 맛있어요. 거트 아, 맛있어요. 는 요거트, 맛있어. 요거트 일순위. 그리 여러분 요거트는 메뉴에 넣으셔야 돼요. 녹거든요. 금방 녹아. 아 그리고 만약에 넣으면은 초코는 항상 넣는 것 같아요 음, 그냥. 음. 전 완전 요거트, 요거트는 무조건이고, 요거트랑 <웃음> 전 쫀떡궁합 되게 좋아해요. 쫀떡궁합이랑 너무 좋아. 아몬드 뭉봉, 오, 어, 뭉괜찮지. 아몬드 뭉괜찮지. 음, 음, 피스타치오더 맛있는데. 근데 뭔가. 음. 근데 피스타치오는그 삼십일 거기 말고 그냥 마트에 파는 그런. 이런 문잖아요. 거 많잖아. 어, 바로 된 음. 거죠.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왜, 왜? 어, 비행 님 안녕은 왜 있는 거야? 어, 비행 님. 행님 오셨어요? 비행 님. 님 오셨어요? 행님. <웃음> 어, 행님. 어, 아니? 어, 비행 님. <웃음> 오셨어요? 아, 뭐야? 비행 님. 비행 님. 님 어디 있어? 댓글. 아니, 웬일이에요 언니 웬일이야내 생일 때문에 온 거야? 진짜 <웃음> 이건 감동이다. 비행 님 맨날 소파에 앉아서 요즘에 게임만 하더니 진짜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럼 언니가 가족이랑 하는건지 뭔지 모르겠어 맨날 알수 없는 말로 언니나라 말로 맨날 아, 아니, 아, 게임을 해요 근데 뭔지 모르겠어 그 옆에 앉았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그 언어를, 그래서 언니한테 언니 지금 저못 알아듣는다고 지금 누구랑 게임을 하고 <웃음> 지금 제 얘기하는... 또도 뭐, 그런.. 맞아 그럼 비행기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비행님 한번만 댓글 다시 써주면 안돼요? 아니 언니 하나 쓰고 지금 나간거 같은데 또 아, 아... 비행이 약간 꾸준히 있지 않는거 같아 언니 또 이거 하나가 지금 또막 청경채 이런거 복구로 갔어 <웃음> 비행 비행 비행님 우와 TNT 비비 대 막내 비비 아, 이거 또 튕겼다. 어, 이건좀 약간 아, 나는. 너는? 막내 비비. 난 TMT 비비. <웃음> 너는 TMTV. 는 t m t 비비 너는 t m t m t TMTV. 너는 t m t 가 너는 TMTV. 너는 t m t 나는 뭔가 언니가 TMT면 좀 조언 같은 걸 많이 할것 같아 음... 그냥 언니가 어쨌든 어른스럽잖아 맞아, 생각이 맞아, 맞아. 그래서 더 많이 말하고 음... 언니가 속으로 참고 있는 거를 아... 그냥 뱉으면서 아, 네, 그거, 어, 뭔가 좀더 리더십이 있게 말을 할것 같아 그래서 뭔가 TMT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아, 사람 중 저희 라 사람? 음... 그럴 수도 있겠다 짱 웃겨 짱 진지해 우리 왜 진지해? <웃음> <웃음> 중요한 얘기에요 근데 진짜 비비언 항상 막 힘들면 다 말아 이러는고 자기는 얘기 다. 안해 진짜 그래서 언니가 나한테 힘들면 말하라 했는데 왜안되는 얘기 하는거야? 난 말해! 나왜 자꾸 얘기해? 왜 자꾸 억울해? 짜 웃겨 서로 안친하려고요 어색한거 같다고요? 저 완전 친한데 이렇게 말하니까 어, 어, 어색하다 너무 어색해! 음. 손 떼지마 나한테! 마더니 여진. 아 이분 이 어렵다. 이건 완전 나 방해. 왜? 마더니 여진 은좀니 여진 아니 아니지 아니지 않냐? 이거 이거 너무 아니고 왜 내가 아, 아닌 거 내가 마더 좀 아닌 거 같아. 중간 여진까지는. 중간 여 괜찮아. 는데 마더님 제가 싫어요. 저도 안 하고 싶어요 별로. 님 어, <웃음> 힘들지. 저저 이렇게. 행이 잘하고 있는 거야. 진짜 비 아 맞다 원래 이렇게 셋이 커플 케이스 있었잖아요 맞아 아왜 그거 끼고 올걸 그거 끼고 올걸 너왜 나를 배신했냐 근데야 맞아, 그 사람이 커플이에요 아니 그 <웃음> 케이스를 가장 먼저 뺀건 언니였어 맞아요 그 케이스를 마, 가장 마지막에 뺀건 나예요 그래? 어떻게 알았어? 나는 그게 너무 아, 화려했어 얘들아 그래서 좀 부담스러웠어 <웃음> 나는 심플 댄스를 좋아하거든 아.. 우리는 큐티 간지 좋아해요 아니 이거 갑자기 있는 중이 아니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러면서 아니 뭐가 예뻐 이거.. 이거 손 이렇게 끼울 수도 있고 이것도 돼요 서지. 땀 차겠다 야! <웃음> <또> 안 차요? <웃음> 어? <웃음> 땀 차겠어! <웃음> 어. 이게 더땀 찬다! 안 차! 이거 그냥 그립톡이야 풍! <웃음> 이 스티커도 내가 붙여놓은 건데 맞아 너거옷 <웃음> 어. 사니까 준 그립톡 <웃음> 그래요? <웃음> <진짜요>? 어. 괜찮아요 <웃음> 근데 산거 너도 귀여워 죽잖아. 커플 어, 진솔 언니 왔다. 투명 케이스 짱이란데요? 언니도 몰라. 맞아, 모른다. 진솔 언니 나랑 커플, 투명 케이스. <웃음> 투명 케이스도 커플이에요. 맞아. 난 수많은 오빛들과 커플이야. <웃음> 그렇 이것도 오빛 중에 한 명쯤 있었을 때 있어요. 맞아, 아, 이거 오빛들이 손민수 한다고 <웃음> 계속 그러셨어요. 어, 뭐야. 맞아. 근데 나도 맞아. 우민 선생다고 많이 봤어. 귀엽긴 해. 권 언니 다섯 살. 예림 나못 봤어. 올라갔어. 어, 죄송해요. 올라갔어. 고권 언니 다섯 살, 예림 언니 다섯 살. 또 또. 또 올라갔다. 몰라요 맞아. 투명 케이스는 선택기면 응. 좀 그래요. 맞아. 그래서 계속 바꿔 줘야 돼요. 아, 는 금방 더러워져서 보니까. 투명 케이스 굳이 약간 비싸고 사야 되나? 약간 아니야. 이 서로도 되잖아 많이 사놓 많이 이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때 미안해요. 왜?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웃음> 미안해. 뭘? 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성격 해주 성격 지우 지우 성아 해주.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성격. 지우 언니 성격 해주 언니가 낫겠다. 아니 난 반대. 해주 성격 진짜 이해 안 되지. 그러니까 해주 언니 성격인 지우 언니고 지우 언니 성격인 해주 언니 거지. 그러니까 밝냐 어둡냐. 나는 추 언니 음. 성격인 해준 너무 언밸런스한 것. 같아. 근데 해주 성격인 추 언니는 언니가 약간 진지할 때. 아니야 그래도 느낌이잖아? 그래도 지우 언니 성격인 해주 언니가 좋은 것. 같아. 나 해주 무서워서 <웃음> <웃음> 아야 뜨겠다. <재밌겠다. 웃음> 난 그냥 둘이 똑같을 것 같은데.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언발런스한 건 떠나. 근데 해주가 <웃음> 갑자기 언니한테 막이모니 말하는 거예요. 귀여워. <웃음> 재밌을 것 같아 보는. 해주가 <웃음> <그래서 웃음> <웃음> 언니 한번 뽀뽀해줘 이러면서 손해주고 근데 어쨌든 내가 감당하기 힘든 애한 명이. 지금 있고 그때도 내가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한 명이 있는 거잖아 다 똑같은 거라니까 결러은 똑같다니까? 그니까 승질레는 사람 보다 애교 고리 사람이 낫다는 거지 그러니까 혜준이가승질을 부린다는 건 아니고 아니야 똑같아 둘이 똑같아 비슷비슷한 거 같은데? <웃음> 근데 단지 아니야 똑같아 큐티 혜정 좀더 안돼요? 근데 지우는 냉추 그게 있잖아 맞아요 오해고 있잖아 그리고 혜수도 가끔 귀여울 때가 있던데 맞아요 언니 은근히 귀엽게, 귀여워 귀여울 때가 있다고 많이 노력하셨네요 <웃음> 맞아 <목> 하트어택 데뷔고헌, <목> <목> 이클립스 데뷔어진 현진 말투 희진, 희진 말투 현진 웃기다 되게 많다 뭐가 어떻게 <목> 상상하는 거지 나잘 모르겠어 진짜 언 진우 언니가 언니, 언니 노래를 부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무슨 노래 <웃음> 무슨 노래 무슨 노래예 무슨 노래예요? 무노래 바꿔서 불러래래 그러면 이제 래예니가슨노는 다음에 불러주세요어 <웃음> 언니가 책에 다 부르면 예어 그럼 되겠다 요무 언니 생일이 무슨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 열게요 오마이갓 oh <웃음> 싫어! 언니 응. 만약에 키스는 다음으로 응. 데뷔했으면 어 뭐. <웃음> 진짜 언밸런스하다 언니가 약간 고통스러웠을것같요 언니 어. 하면서. 난 나도 고통스러웠는데 언니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근데 내가 만약에 키스는 다음으로 했으면 막 여진이처럼 그냥 키스는 다음에 하면은 되게 귀여운 노래라고 생각이 들잖아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냥 그 생각을 들진 않았을것 같아 그런 곡이라고 음음 섹시하게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그냥 발랄한 반략. 곡이정도였을것 네, 음 같아 음 얘니까 약간 음 그렇게 살린거고 음 약간 그런거 같아 내가, 했, 내가 그걸로 데뷔했으면 내가 안하진 않았겠지 물론 데뷔를 음 해야되니까 <웃음> 해야하니까 <웃음> 하겠지 해야하니까 하겠지만 그렇게 아 뭔가 귀여운 곡이다 뭐 키스는 다음에 귀여운 곡이니까 뭐 리비감이 리뷰하, 이상해 이거 이건 안, 뭐, 이미지가 아 안생겼을것 같아 어. 지금의 그 이미지는 음 그냥 리본 니도 그냥 하라면은 그냥 이러 그냥 했을 것 같아 했겠 열심히 열심히 했겠지 근데 그냥 귀여운 게 아니라 그냥 발랄한 랑말랑으로 발랄, 네. 어, 그냥 그런 이미지가 박혔을 것 같아 네. 음. 양갈래 해가지고 이렇게 양갈래 안 시켰을 것 같아 나 양갈래 혼자 못 했잖아 그때 왔었 때 혼자 안올라가지고 그래서 저 생머리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번에 했을 때도 괜찮았잖아요 양갈래 했었나? 이번에, 이번에 이거 그 사진에 이거, 이거. 이거. 아 만두머리 이렇게 <웃음> <웃음> 음, <웃음> 음, <웃음> 여러분 <웃음> 저희가 이제 편지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다음 저희가 이제 준비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많아요. 뭐냐면 네. 방송을 하기 전에 저희가 2021년 지금 2021년이죠 맞아요 2021년, 2021년 그리고 2022년에게 2022년 서로에게 자신에게 쓰는 그 편지를 응. 적었는데 어, 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편지랑 그 뭐지 이거 그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 맞아 버킷리스트 응. 세 가지 정도를 이제 적었어야될거 어디 있지? 그래서 막 우당탕탕 적긴 했는데 근데 막상 적으라고 하니까 뭘 적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를 또 언제 공개할 거죠? 여러분 내년 1년 지나고 맞아요 <웃음> 이번이 생일날 다볼 다 거예요 지나고 내년에 이제 1년이 지나고 제 생일날에 똑같이 이거를 한번 열어볼 거예요 그때 나는 어땠는지 한번 <웃음> 근데 그냥 솔직히 똑같을 거 같아 그냥 나는 그래도 그때 어서도 그냥 아 이걸 썼었네 이러고 맞아 그냥 진짜 그냥... 똑같을 거 같아 그래서, 근데 일단은 적긴 적었는데, 이런 걸 사실 처음 적어보는 거라서. 음. 그거한 소절, 첫, 첫, 첫 마디 봤어. 안녕? 뭐, 스물, 두, 스물. 그럼 저첫만이말 읽어볼래요? 그래요? <웃음> 어, 어, 첫 줄? 첫 줄만. 제가나 끔찍해, 벌써부터. 이거를 진짜 다읽진 않을 거거든요. 원래는 읽으려고 했었는데, 뭔가 내년에 읽어야지 좀더 눈물이 날것 같아서. 맞아요. 저희가 안 읽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고원이부터 한번 읽어보자. 저는 2022년에 고언이에게 안녕 난 2021년 2월 10일에 고언이야 1년동안 하고 싶은 일들은 다 이렇니? 이거야? 네 그럼 마지막 줄이 어줄까요응아 그리고 리원이가 행복한 1년을 보냈으면 좋겠다 아 나만의 아 파스타 김립 오마가다 김립장 김립 최고 김립 골자 스킨 립아 골자 스킨 립 아, <웃음> 자, 불편한거주세요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편세요 아, 이게 잠시 나와요. 얘기하세요. 아, 이런 식으로 썼어. <웃음> 아, 니요 중간에는 약간 진지한 그래? 내용. 오케이 몇장 썼어? <웃음> 한 장이요. 몇장 썼어? 아주장 썼어. 아아아 나는 이제 요즘 이 이거 잘 쓰고 저는 사실 버킷리스트를 지금 써야 된다는 걸 몰라서 안 썼는데 음. 이 편지 안에 뭘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좀 적었거든요 그래서 음. 그거를 좀 약간 퉁칠게요 <웃음> <웃음> 저는 210210제 생일이 이번에 210210이거든요 그래서 21년 0210 음. 해가지고 반복해요 그래가지고 음. 10210 작대기 하고 2 2 0 2 1 0에 나에게 음. 하고, 안녕 정애나 오늘은 많이 춥지 않은 것 같아. 22년도의 6월도 많이 춥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마지막에는 어, 항상 몸과 마음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열두 명의 멤버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오비들 22년에도 행복만 가득하길. 이라고 썼어요. 어. 이거 약간 내년에 보여할래 <웃음> 찢어버릴 수 있어 거나 진다찢을진나 오열하고 오열 <웃음> 아, 진짜자저한어볼게아 음, 너무 많아. 합니인데 아니야? 왜? 여신아 안녕? 모표 모름표, 모름표. 21살이 된 기분은 어떠니? <웃음> 물음표 물음표 행복하니? <웃음> 물음표 물음표 <웃음> 왜힘는데 <웃음> 우리 거 약간 협박하듯이 행복하니? 행복하냐고 <웃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정말? 마지막 줄은 리언니 음. 내년 생일도 함께해요 아 하트 항상 사랑합니다 나만의 여신 킬립 네. 하트 미치겠네. 언니만 바라볼게요 하트 사랑해요 킬립 앗! 눈부셔! 이렇게 <웃음> 와 이거는 야, <웃음> 어, 떨어져. 와, 진짜. 왜? 그래? 내가 언니구나 이번이 더 사랑해. 네, 감사합니다 그래. 여러분. 형이다. <웃음> 감사합니다. <잘한다>. 그렇게 해서 <웃음> 이제 이렇게 손지을 적었네. <웃음> 이렇게 박스 안에 넣어가지고. <웃음> 와, 이거 진짜 내년에 어떻게 봐? 야, <웃음> 여기 도 열심히 이렇게 섞어서 해주셨어요. 이게 천사체인가 천사채요? 그거 회 빈다 아야 <웃음> 아, 회에라는 의미 회? 아니야? <웃음> 천사채 와 아, 이렇게 잘 보고 있어. 내가 언니 생기네 이거 여기다 써놓자 원래 그런 거 있잖아 어? 210 210립아열 입고 뭐랄까? 열월고카급 월급, 월급, 캡슐, 아, 캡슐. <웃음> <가인> 캡슐. <웃음> 열지 마급 월급, 월급, 월급, 월급, 월 이렇게 접었어요 진짜 내년에 보이나? 보이죠? 음. 내년에 열어보면 좋을 것 같아. 아, 이렇게 적어줘야 되나? 재밌다. 내년에도 이렇게 셋이 V.F. 하는 거예요. 그래 좋아. 우와 <웃음> <웃음> 어, 우리 스케줄 잡았다. 내년 <웃음> <네네>. 스케줄. 가대데 <강대, 웃음> 아니야? 가는데? <강대>? 가는데. <웃음> 내일 내일 혹시 몰라. 딴 사람이 우리 편지 읽고 있을 그러니까 얘네 <웃음> 이렇게 잡았네 <웃음> 근데 진짜 오겠들도 한번 저렇게 타임 키즈 한번 묻어보세요. 진짜. 근데 나는 뭔가 저런 거 해보고 싶어. 진짜 우리끼리 사진 같은 거 있잖아. 너무 어, 아, 좋다. 음. 이런 거. 그거 봤었거든. 나 혼자 산다 해서. 멜님니 묻는 웃는 네, 웃는 거야? 웃는거못 봤어? <웃음> <웃음> 그거를 집에서 이제 혼자 아예. 하시는 거야. 근데 이거 보면서, 아, 진짜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거생각했어 그래서 그때부터 타임 캡슐 약간 좀 해보고 싶다. 왜냐면 사진이나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는 지워지지가 않잖아. 그래서 음. 좀 해보고 싶더라고. 집에다 묻으신 거니? 집에, 집에 하나, 집에 하 다못 <웃음> 보셨어요? 못 봤어요, 저도 인데 집에다 보관하는 게뭐 그래서 다 빼가 빼가지고 막 MP3 같은 거 넣으신 거 보여줬어요. 끼 저는 고원 언님를 넣을래요. 내 <웃음> 네, 추억이 너무. <웃음> 고원 언님 <너무 심지어>. 사진 넣어. <웃음> 사진. 진짜 우리 너네 사진 찍고. 너무 좋다, 폴라로이드 이거. 같은 거 이거. 찍어가지고. 1 2명다 같이 해가지고 진짜 좋아요. 사진 찍신다고요 <웃음> <웃음> 세장 찍어주세요. 내년에 세장한 장씩 가능하게 예. 대박. 대박. 아 왜? 생일이잖아요. 무슨 증야되나아 그럼 얘랑 찍어볼까? 그래, 좋다. 좋다. 아, 아 네, 얘랑 찍자. 우리 언니 생일이니까. 아, 좋아 좋아. 초. 저 이걸로 해볼까? 어, 이걸로 하자. 이분 언니가 준 거. 올라리? 나오지 않아. 나 한번 넣두 번. 두번두번 더. 넣어요? 넣어요. 네. 네. 아, 넣 네, 넣 아, 우리 사인 같은 거 아까 어때?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미스 그거 뭐 새겨 주세요, 언니. 뭐 언니 생일인 거. 거야, 그래 그래. 다 찍어요? 다 찍어서 넣는다고요? 자, 아, 서로 찍어서 넣어주라고요 아, 아 도, 도, 도, 도. 어. 아. 자, 자 갑니다. 어디야? 이건가 이건가? 하나 둘 셋. 정말 잘 찍었어. 어, 진짜? 요기대를 되는 부분. 응진어 네. 감사합니다 자 갑니다 아, 다시 찍어줘.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아, 아, 아, <웃음>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어진 아, 진짜. 아, 아, 잘 나왔지? <웃음> 하나, 둘, 셋. 하나. <웃음> 아, 대박. 아, 너무 귀여워. 어, 잘 나왔는데요? 착지. 잘 나왔어요. 짱잘나왔어 자,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웃음> <괜찮고. 무서운다. 웃음> 우와. 잘 나왔어요? 어, 어, 어 완전히 아, 여했네 기다리세요. 저희가 한 번에 다 보여드릴게요. 아 인기 비결이네서 <웃음> 맞아요 <웃음> 여러분 고원이가 <웃음> 사랑받은 <사용하는데 웃음> 이유가 있다고요 배잘다배운다 대박 예쁜다 내년 생일에 저렇게 하겠다 저거? 아, <웃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웃음> 너무 웃겨 아 진짜 진짜 처음에 사진이다 <웃음> 골드스킨립을 사진 찍는 것도 다르네요 <웃음> <웃음> 저 <웃음> 여기다 뭐 할래? 여기다 가는 단체에다 가는 <웃음> <웃음> 배웠다. 좋아. 한수 배웠다. 좋아, 좋아. <웃음> 언니 계속 이렇게 민트머리 할수 없으니까 제가 언니 자는 사이에 g 물로 p p r o p e r 고 다음에 보실 the k 를 하고 있 a 을 t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기대하신다고 오 the 사인 사인할까? 사인 h 까 우리 어떡하지? 그 What the kid? 그럴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기다 뭐 하는 게 좋지? 여기, 여기 보통 여기다 뭐 d w h 이렇게는 날짜 쓰고 끝인가? 응. 음. 짱구, <웃음> <웃음> 얘도 짱구. <참고. 웃음> <뭐라 했어>, 내가 <웃음> 이겼어, 내가더 많아. 짱구. <웃음> 자한 <너무 웃겨. 웃음> 단체부터 보여드릴게요. 짜잔, 보이나? 잘안 나? 지금 잘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보이죠? 이렇게. 빨잘 보이나? 보이고요. 보이나?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뭔가 되게 가깝게 보여주고 싶은데. 어 가깝게 보잘안 보이... 가. 어. 더 가깝게. 아이 아, 나가가지고 확 보여줘야 돼. 나서. 여진이 키가 아직 작네. <웃음> 자 이렇게. 간 이러면 초점이 잡히는 건가? 음. 이렇게 보였고요 그리고 코니가 찍어준 거는 메시지 이렇게 적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여진이 거 내가 찍어줬어 <웃음> 여기다 이렇게 짜잔 I love q u <웃음> 나의 마음을 담았다 그리고 <웃음> 아니 여기 김립사랑이가 안 나오긴 했는데 아니 자세히 보면 보여요 <웃음>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김정은 어린이날 이라고 적어 줬어요 <웃음> 이렇게 해서 다 같이 해서 넣어볼까요? 어, 진짜 <웃음> 잘 보여요 그. <굿. 웃음> 2 그래서 이렇게 4장을 넣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사진을 우와 우와 어. 저 이런 감성 너무 좋아 이거 사진 찍어놔야겠다 사진 찍어 이거 알죠 여러분 클릭 카메라로 찍겠습니다 아 이거 여러분 뭔지 알죠 아 이거 알죠 알죠 <웃음> 잘나왔어요잘나왔어요이 정도면 만족해 잘 아, 나 봐봐 이 정도면 괜찮아? 안 보내? 오. 짜잔 완전 괜찮죠 이 충분해 너희가 아, 아, 그래. 잘찍었을 아, 거라고 생각하이정도 괜찮죠? 맞아요. 맞아요 어 좋아 좋아 좋 감성에 듣고 감성에 산다 감래 아, 그래. <웃음> 감사해 왜 싣고 틀어요? 왜싣들었어요왜 싣고 었어요 싣고 었어 자, 찮제 근데 잘나왔는데? 그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감 자, 이제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 이제 의자 아, 한거다 넣어야 되잖아요 넣어줄까요? 아, 더. 아 더. 이거, 포크다, 이거 포크 넣어 포크, 포크. 포크. 생일초 아 생초? 23살 3, 3. 이거 뺏어 넣죠 우리 벌어올 수 있으니까 아 어, 그래 그래 아 밑에 뺄 어, 수가 있구나 뺄 수가 있구나 너 조금... 사실 오늘 처음 빼봤는데요 그래. 그양 아무것도 없는 이세 살, 세살김자나님거 이거 한 번만 찍어 줘아 이거, 한 번만 찍어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 거다. 진짜로 <웃음> 와 이거 진짜 와. <웃음> <웃음> <웃음> 아, 생일 파티 세요 아, 이번 생일 오빛들과 네. 이렇게 또 사실 작년에는 팬사인회를 하고 또 직접적으로 했지만 브이앱은 사실 못했잖아요 근데 이번 생일은 오빛들과 브이앱으로 <웃음> 이렇게 소통을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또 여진이와 고원이와 함께 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웃음> 그때들은 어땠는지 <웃음> 네 저는 킬립씨와 <웃음> <글랩시움 진짜>. 함께 이바디를 <웃음> 네, 해봤는데요 어, 네. 네. 아 이렇게 해본 건또 처음이다 보니 네. 타임캡슐 저는 태어난 처음만 들어봤거든요 다들 네. 그러시죠? 맞아요. 맞아요 네 아무튼 내년이 기대가 되고요 내년에 좀더 재밌는 브이앱으로 음. 돌아오겠습니다 킬리 해피 p 스 y b i r t h d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뭔가 생일은 진짜 이렇게 오해분들과 함께 하는 게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스케줄이 뭐 같이 하면 그것도 네. 좋고 이렇게 V앱으로 소통을 해도 정말 좋고. 맞아, 그래서 맞아. 그래서 우리들도 이번 생일은 이렇게 특별한 날 되지 않았나. 싶어요. 맞아요. <웃음> 그럼 이렇게 맛있는 케이크도 먹고 즐거워요. 맞아요. 진짜 맛있었었는 <웃음> 진짜 맛있어요이번이 진짜 맛있었어요. 성공. 그리고 맞아, 맞아. 이번언이의 댓글을 한 번도 못 봤지만 어, 나 방금 봤는데. 이번이 분명히 근데 있었을 거 같아. 계속 이번이 비비언이, 진솔언니 그리고 희진이도 왔던 거 같고. 멤버들 최다 음, 출연이다. 응. 고마워요 멤버들. 가서 보자.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 0 no, no, 대요 no, 요 감사합니다. 또 o no, no, no, no, no, no, no, no,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 이번이 no, no, no, no, no, no, no, n 짜 n 언니 하고싶은말 다 쏟아내요 지금 아 맞아 하슬언니도 나한테 왔다 그거 카톡 왔다 톡 어. 언니가 나한테 뭐 보내줬는데? 시데로베 뭐 <웃음> 언니 미안해 잠깐만 <웃음> <아니>, 언니가 <웃음> 치킨 보내줬나? 아 기억이 안나네 <웃음> 치킨 보내줬나? 아아 베라줬다 베라 케이크 베라 케이크 음 좋은거 줬네 맛나게 먹어 해피 버스데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와. 내가 이런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랬어 <웃음> <웃음> 선생님 이랬답니다 볼게요 <오. 웃음> 아. 진짜 멤버들 너무 많이 챙겨줘가지고 진짜 여름이 함께 요저 생일날도 맞아 맞아 <웃음> <너참 웃음> <있어. 웃음> 생일날도 함께하고 맞아 고원이 생일날도 우리 함께하자 좋아요 <웃음> <웃음> 너무 좋다 <웃음> 맞아 맞아 여러분들 질문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저희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하거든요 네다야돼요전 네. 마지막 질문받습니다 아 근데 오늘 뭔가 되게 그래도 한 시간 반 했는데 어 진짜? 3 0분은 느낌 아니 너무너무 빨리 지나갔어 시간이 그러네 내년 생일에도 오비 초대해줘. 아니 저는 진짜 해보고 싶었던 게 생일 때 이제 진짜 시국이 많이 좋아지면은 응. 간단하게라도 오비들 생일 파티? 뭐 약간 루나 스튜디오 했던 그 정도 오, 느낌으로 그런식으로 생일 파티 하고 싶어요. 소곡도 미려가지고 진짜, 진짜 행복하겠다. 맞아, 맞아 맞아. 그거 진짜 그때 진짜 재밌었어요. 그리고 진짜 그때 <웃음> 내가 되게 가깝게 <웃음> 보고 또 내가 이렇게 아련하게. 해주세요. <웃음> 세요아 <웃음> <웃음> 엔딩으로 포토 타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럼더 써주시겠어요? 포토 타임 해야. 그포토 타임 어 저거 <웃음> 가깝게 갈까? 어 이사 오시 이로 와. 다정하게 <웃음> 웃어 <웃음> 웃어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콜빡침콜빡침 <웃음> 하나 둘셋네 <웃음> 네, 다음 자 얼굴 몰아주기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돼요 <웃음> 하트 하트 <웃음> 다음. 언니, 생일 이거, 캡처를 오케이? 21, 또 뭐죠? 어, 21, 01, 어, 어. 2 01, 01. 어, 그다! 21, 02, 1. 이쪽으로 되는 게 맞나? 맞는거 같아요 그치? 응 제가 어, 스타트 맞아맞아 t h 습니다 <웃음> thank you, t h a you, t h thank you, thank you, t you, thank you, a y u t you, 요 o u u t h thank you, t u thank you, thank you, 땡큐 a n 안녕. b y 조만간 또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녕. 조만간 봐요. 진짜 매년 타임캡슐도 기대해 주세요. 아 안녕. <목마>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안녕. <목마> <restaur cére> <바이바이>. Bye bye. <목마> 안녕. <목마> <웃음>